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 필봉꽃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.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저희 필봉농업보존회가 정월을 맞이해서 이번 2월 4일 날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저희 필봉마을에서 정월 대보름굿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음, 코로나 전까지는 어, 자주 만나서 굿도치고또 정월 대보름굿을 통해서 서로 덕담도 나누시고 또한 해를 시작했었는데 요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몇년못 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, 우리 빌봉에 오십시오 어, 밥도 함께 나누어 드시고요 떡도 나누어 먹고 술도 한잔 하시고요 그래서 한판좀 어우러지면 그동안 못 만났던 어 그런 신명을 좀 돋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오십시오.